자, 이번 순서는 오늘 아라 t v 의 마지막 순서 사실 메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아라 t v 노래 아아아 노래방. 아 자, 아 여러분이 잘 몰랐던 저희 네. 펜타곤의 숨겨진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런 코너입니다. 예스. 네, 이 코너는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예스. 가장 음 점수가 음 많이 나오는 멤버가 아, 왕이 돼서 나머지 멤버들한테 한 가지 소원을 오!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유니버스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한 노래들이 있다고 해요. 네, 노래 목록 한번 봐 볼까요? 음. 일단. 일단 뭐 데이식스 선배님들 네. 랩버서라는 노래도 있고요. 솔킴 네. 선배님은 너를 만나. 너를 만나 음. 그렇죠. 그리고 투피엠 선배님의 요즘 또 우리 집으로,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가진 선배님의 인스타그램 예 yeah. 인스타그램 인스타 많은 노래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아라티비 노래방 시간을 시작해볼 텐데 네.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나 못할게 아 그래요? 신원이부터 그러면 원래는 1등이 이제 소원권이 생기는 건데 1등이어 꼴등에게 벌칙을 하나 주는 것도 어떨까요? 아 그것도 괜찮고 저는요 저는요. 네 힙합 하고 싶어요. 오. 저는 빈즈넛 선생님 노래 가겠습니다. 예 e If I die tomorrow. If I die tomorrow. If I die tomorrow. If I die tomorrow. o <몇> 음, maybe now the night 이 h i n i e 서커백는내 머릿속에 숨기지 <쓰겠지. 몇> Yeah. 하도 어, 말도 메모리이비 오듯 쏟아찍겠지 Yeah. <몇> 엄마의 <몇> 비에 <몇> 젖어 <몇> 태어나고 <몇> 내가 <몇> 처음 <몇> 배웠던 <몇> 너 대한 혁명 완나의 스타에 대한 나의 존경. 갑자기 떠는 표정. l 이 f e i 스 e oh, it's j u like die o o r r if I i e tomorrow, if I die t o m o r r I e if I die tomorrow, if I die tomorrow, if I die tomorrow, if I die tomorrow, if I die tomorrow. 와, 와. 예! 우와, 예! 우와, 우와. 와 93점 와등이라요